나는 카레 하나 먹어야지 응, 카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귀여워 와.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카레 비주얼 보이시나요? 너무 귀여워 진짜 먹어이 카레 위를 토끼가 뛰어다니는 것 같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사나그 그건 너무 예뻐요 야 아, 아, 아, 조심 아, 이게 너무 아, 음. 음. 뭐야 나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못먹겠습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내가 먹을게 <웃음> 저건 어떻게 야, 안 그렇게 까르냐? 그렇게 잘 자른 거예요, 지금? 파! 아, 많이 돼. 우와, 카레도 먼저. 아, 약간 그거다. 건더기가 없는 음. 그 일식. 음. 일식 카레. 음. 오, 한 입에 쏙. <웃음> 어때? 토크마이 맛있어? 어, 진짜 딱 일식. 일본식. 일본 카레 일본 음. 일본 맛이야. 음. 난덜 그래. 다다른 아, 다르구나. 역시 돌고래는 <웃음> 지느러미 붙어줘. 지느러미. 꼬들꼬들 지느러미. 음. 음. 음. 먹을 게안 해. 이 카레가 짜지 않나 봐. 밥 위에 계속 이게 다 부어가지고 자작하게서 먹네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카레 지 음. 음. 치킨 올려. 음. 와, 가라? 사이즈가 좀커이인데한 네. 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안에가 아. 엄청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아. 한 입에 들어간다는 그렇구나. 거는 나도 팔을 먹을래? 아이유 씨도 대단하네 네. 속도가 늘릴지언정 그래도 계속 맛있게 좀 드시고 계시는 거 네. 같아요 지침 네. 네. 네. 표정은 네. 없어요 네네 네. 네. 이 음.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너무, 너무, 예뻐서. 네. 너무 예뻐서 맛있나 약간 카레 맛도 나고 근데 이게 카레 향이 강하다. 약간 카레 맛도 나고 근데 이게 카레 향이 강하다. 음. 응. 음! 카레 향이 강해서 오히려 더 좋아. 와 진짜 맛있다. 헉,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애기때 먹었던 맛나. 그 맛이야? 응. 음. 내가 애기때 먹었던 일본 급식에 나오는 카레 음 맛이랑 되게 비슷해. 고기 도 엄청 부드럽고. 음. 음, 와. 나 아기 때 카레 먹을 때 돈까스 소스에 좀 섞어 먹었었거든. 이걸 음. 여기다 같이 해서 밥. 음. 음 돈까스랑 진짜 카레랑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이거는 어,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늘이. 와, 저렇게 너무 아, 맛있어 아, 카레, 돈까스 어? 어. 다양하게 먹네 진짜. 카레가 네. 느끼함을 없애주잖아 그렇죠, 그렇죠 매콤하니까 야, 얘들아 카레, 돈까스 진짜 찍으 괜찮지? 오. 괜찮지? 괜찮지?